아, 아, 아, 네. 자, 문제 두개 풀어보셨어요? 예, 네, 자, 같이, 뭐, 답은 간단한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18번 보시면, 자,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 자, 종이웨어 컴퓨터예요 컴퓨터. 자, 컴퓨터로 된 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자. 여기서 연구 보존하는 거죠. 두 번째, 지적 소관청, 해당 청사의 지적 서고. 걸렸어요. 서고, 서고, 서고. 자, 서고. 종이웨어 컴퓨터요 종이, 종이는 누가 관리해요? 지역소관청이. 죠 이거 연구위 보존하는데 여기 정보처리 시스템은 제외합니다. 왜 제외해요? 여기 1번에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종이로 된건 소관청이 관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세트입니다. 이게 법조 모드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세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및 가족관계 조 부동산 등기 등기 등. 자 공시지가에 가. 자네개 동그라미. 자네개 동그라미 치세요. 자 민족등가. 예, 뭔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예, 민족등가. 또 장관급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런 자료 요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 요청. 자 민족등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자 민족등가. 이렇게 네개 외워놓으세요. 자가한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 개별공시가 등기죠. 등기. 민는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전산자료. 이런 것들은 장관이 자료 요청해서 과세나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3번 지문에 한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보통은 틀린 지문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오른지문으로 또는 빵꾸를 뚫으면 이제 장관에다가 빵꾸를 뚫을 수가 있는데 요건 아직 안 나왔고요. 제가 예상컨대 지금 민족 등가4개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군데 정도 빵꾸를 뚫으면 적당하게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출제 트렌드가 조문 갖다 놓고 빵꾸 뚫기거든요. 예, 요즘 트렌드라서 한번 나오,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실어 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요 정도가 다예요. 자 다음, 네, 답은 멋있게 5번 찾을 수 있어요. 5번은 복구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 물어본 거 없죠. 이건 뭐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또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게3개 있다 그 했죠? 네, 뭐 있어요? 반출하고 또 집원 변경 또 축척 변경 이렇게 딱 3가지만 승인사항이에요. 이거 이게 승인이 없어요. 5번이 답이죠. 다음 19번 가보시면 전산자료 이용 나왔죠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하려면 미리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누가 심사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이거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지하체장 이들은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예외라고 했고요 전국 단위라면 심사 거친 이후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전국 단위니까 맞는 말이고요 다음 4번 개인정보를 제외했대. 자, 제외했으면 쉽게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야죠. 요게 틀린 거예요. 자, 소유자가 자기 토지나 또 돌아가셔서 아버지 땅 아들이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거고요. 요게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이것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이 4번이죠. 네. 자, 다음 부동산종합공부가 연이어서 나올 겁니다. 69페이지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여기 이제 같이 관련해서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토지예요, 건물예에요둘 다예요. 둘 다예요. 자, 그럼 좀 전에 본 거는 지적 공부였어요. 자, 지적 공부는 토지예요, 건물예에요둘 다예요. 이건 토지. 지적법은 토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와 건물을 다 얘기해요. 토지 건물 다 얘기합니다. 자, 요거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 관청이 관리합니다. 자, 이것도 지적소 관청이 관리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종이로 만들었을까요? 컴퓨터로 만들었을까요? 컴퓨터로 만들었어 그럼 이거는 복제 관리를 할까요? 반출을 할까요? 복제 관리. 자, 이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 관리는 누가 한다? 지적소 관청이요. 자, 여기서 함정이요. 지금 아까 복제 관리가 뭐 있었죠? 아까 복제 관리는 누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었죠.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지적 서구에 있는 것과 정보처리 이렇게 있었죠. 이정보처리에 복제 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관리도 소관청이 하고 복제 관리도 소관청이 합니다. 자 부동산 종합부는 사실은 지적법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엉뚱하게 껴는 거 지금 여기다가 그래놓고 나서 제일 만만한 소관청한테다 던져버린 거예요. 니가 관리하고 복제도 해. 그렇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장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기타 개별 공시가 이런 걸 모아 모아 모아서 하나로 짬뽕 시킨 거예요. 짬뽕 시켜놓고 네가 관리해라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합 공부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등록상 이 있는데 그 등록상을 지부터 금 읽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토지 표시와 소유자. 에 관한 사항은 방금 배우신 고그 지적 공부 내용을 갖다 뺏겨 놓는 거예요. 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내용 갖다 뺏긴 거고요.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이용 규제에 관해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를 해놨죠. 토건 가용 자맨 마지막에 권리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자,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갖다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몇 가지다? 다섯 가지. 자, 토건, 가용권 외우세요. 토건, 가용권, 토건, 가용권 이렇게 다섯 가지. 자, 69, 70페이지에 그 다섯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외우셔야 돼요. 토건, 가용권은 토지예건물에둘 다예요. 둘다 토지 건물 둘 다라고 그니까 러 토건 가용권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예. 등록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 외웠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다섯 가지 뭐라고요 토건 가용권 자 그려놓고 나서 토지가 뭐예요 토토지가 토, 뭐예요 토지가 토건 가용권이야 예자 토지에 표시와 소유자에 관해서는 지적공부네요.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토공과연권다 외웠다. 그럼 시험문제 틀려. 예. 토가 뭐라고요? 토지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네요. 그걸 가져다가 뺏겼다고. 건은 뭐 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내용. 끝났어요. 다시. 되게 쉬워요. 뭘 이렇게 긴장을 해. 괜찮아요. 예. 여러분 듣고 까먹는 제가 다 알아요. 걱정 마요. 자, 앞에 보시고. 토는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내용. 자 책에 다써 있겠지. 그럼 당연히 써 있겠지. 앞에 봐요. 예. 써 있겠지. 누가 거기 써 있는 거 몰라. 자, 앞에 봐요. 자 토가 뭐라고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 내용. 그럼 거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 됐죠? 예, 그러면 가는 거야. 가격이 집 가격.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자, 그다음에 용 뭐예요? 이용 규제. 이용 규제.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됐죠? 예, 그다음에 권권 권, 권은 뭐예 권. 권리 권리.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건등기. 등기법 내용. 됐죠? 이게 다섯 개 외우는 거예요. 도건, 가용건. 그럼 이거는요, 종합공부긴 한데, 따로 기관이 있죠? 따로, 다른 장부기관들이 다 있어. 걔네들이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불일치가 생겨. 거기에 불일치가 생겨. 자, 불일치가 생기면, 자, 소관청이 고치고 알려줘요, 알려주고 고치라고 그래요. 통지에서 정정을 요청할까, 정정하고 통지할까? 좀 봐봐 좀좀 좀 봐봐, 봐봐. 통지 먼저, 정정 먼저. 통지,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정정하고 통지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글쎄요 자 통지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본장부와 부동산 종합공부 관계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소관청이 통지에서 정정을 요청한다 근데 그 불일치를 소유자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소유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발견하면 소유자는 소관청한테 얘기를 합니다 소관청한테 이거 고치셔야 되겠는데 라고 정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발견한 거예요 소관청이 발견했죠 발견했으면 통지에서 정정을 요청하고 소유자가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자 만약에 이걸 또 읍면 동장한테 정정 신청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자 이게 이제 함정이 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우리한테 공개를 할까 안 할까? 우리한테 공개를 하겠죠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해준다 우리한테 우리는 꼭 소관청에 갈까요? 읍면동에 갈수 있을까요? 읍면도에 갈수 있어요. 열람 신청은 여기 가서도 할수 있겠지. 근데 정정 신청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소관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정 신청을 읍면 동장한테 가서 고치세요라고 하면 동장님이 당황하겠지. 왜 나한테 그럴까? 내가 관리자도 아닌데 그죠? 자, 이거 관리자 누구예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교재 보시면 70페이지에다가 그거 써놨죠? 70페이지에 등록상. 정정 문제입니다. 자, 정정이 소관청이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하는 거고, 소유자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 소관청에 정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20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자, 20번.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0번에 1번. 자, 3번 두 개를 비교하세요. 자, 1번과 3번을 비교하세요. 1번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어떻게? 해? 열람 또자 증명서 발급 공개하는 거죠. 자, 이럴 땐 어디 갈수 있어요? 소관청에 갈 수도 있고 읍면동장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번 맞는 말이죠. 3번 보시면 자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역 소관청한테 가서 어떻게 해? 네, 정정신청 고쳐달라고 고치라고 정정신청을 읍면동장한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1번은 맞죠 1번은 증명서 열람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지만 3번은 고치한 얘기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한테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에요 공간정보 지적법 자, 여기에 따른 지적 공부 내용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다시 한 번. 도건 가, 용권의 토가 뭐라고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공부네요. 그죠. 그 다음, 건은 뭐요? 예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네요. 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가격.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용, 이용 규제. 이용, 이용하면 규제도 해야죠. 자,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말이었고요. 4번에 토지 이용 규제 나왔죠. 자,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소관청이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이제 복구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복구 절차. 아까 잠깐 봤는데요. 71페이지 메뉴에 복구 나와있죠? 네. 앞에 칠판 보세요. 자,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됐어요. 자, 그럼 누가 복구한다? 소관청. 네, 컴퓨터로 된건 누가 복구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제가 얼마 신경 썼어요. 노란색하고 초록색과 맞췄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네. 예, 예. 눈딱 보이죠, 지금? 예. 노란색으로 된건 종이요, 컴퓨터요? 네. 종이. 종이는 누가? 소관청이. 자, 이 파란색으로는 컴퓨터. 컴퓨터 누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합니다. 무슨 신청하고 뭐 승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얘네들이 지체 없이 바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복구하려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자, 복구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복구 자료가 필요해요. 복구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많아.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딱두개 있어요. 딱두 개. 자 뭐가 있어요? 소유자는 권리니까.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죠 등기 없으면 판결. 판결 등기로만 복구를 하여야 한다예요. 여기 하여야 한다 밑줄 치세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밑줄 치세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 하여야 한다. 그죠? 딴건안 돼.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걸로만 복구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되게 많아요. 많아요.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많다. 그 중에, 그 중에 토지 표시에 대해서요. 토지 표시. 등기를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 없다. 뭘또 없다. 좀 봐요. 봐봐. 등기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판결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어 없어. 좀 봐야 좋은 반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판결 등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있어요. 예,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걸로만 해야 되고. 여기선 이거 포함해서 딴 것도 많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다음 또 함정이요. 여보세요. 자, 토지 표지에서 측량 결과도가 있으면 복구 자료가 되는데 측량 계획서가 있으면 복구 자료가 안 됩니다. 계획서는 아직 측량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아직 안된 거예요. 측량 결과든 측량이 된 거고 또 비슷한 요령으로 측량 신청서 가지고 복구 자료로 삼을 수가 없지 신청만 한건안 되죠 자 측량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래서요자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걸로도 안 돼요 이건 이용 규제에서 나온 거예요 자 나머지 이런 복구 자료들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적공부 등본 옛날에 공부 등본 떼어놓은 거 있으면 그대로 다시 복감 되잖아요 자더 좋은 거자 복제관리 누가 했을까 복제관리 누가 했을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 부동산종합군부 복제관리는 소관장 했겠죠. 이게 지금 지적공부 복구하잖아요. 지적군부 복제관리는 장관이. 아까 복구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복구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찾아서 내모 치세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요거내모 치세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를 만들기 직전에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적 공부를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 증명 내용. 이게 바로 지적 공부 등본이죠. 이런 걸로도 복구 자료가 되는 거죠. 그데 이런 자료를 쫙 조사해가지고 없어진 지적 공부를 새로 만들려고 랬거든요근데이 자료가 없대. 자료가 없으면 어떡할까. 자료가 없으면 어떡해요. 망했지 뭐. 자, 자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자료가 없다. 복구관리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 없으면 자 측량을 합니다. 자료조사에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측량한다. 새로 측량한다고. 그 동네 다시 재본다고. 그죠? 자료가 있긴 있는데 서로 못 믿겠어. 서로 오차가 너무 커. 그럴 때도 측량합니다. 그럼 절차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먼저 먼저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자료조사. 그랬는데 자료조사를 했더니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 오차가 크다는 게, 오차 허용법이로 어떻게 해? 초과. 초과라는 말은 많이 틀렸단 거예요 조금 틀렸단 거예요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으면 어떻게 측량, 층량, 측량. 층량, 측량한다고. 그 동네 측량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그 네. 동네 측량하러, 복구 측량하러 막, 이렇게 측량 기사들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아, 좀만 생각해봐요. 저, 이 지적군부가 불탔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유자들 근데 구청에 불났대. 다 날라갔대. 그러더니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측량하러 온대요. 그죠? 예.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측량했더니 내가 알고 있었던 면적보다 넓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좁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뭐라고요? 예. 뭘 어떻게 해? 술 한잔해요. 예. 술 한잔. 그죠 <웃음> 술 한잔하고, 괜찮지? 라고 동의를 받는 거예요. 자, 면적과 경계를 조정하고, 동의받고, 동의서를 써요. 그죠? 예, 데술 깨는데 얼마 걸려? 15일 걸려요. 15일. 자, 다시 보세요. 일단 뭘 해봐야 돼요? 경계 면적 조정을 해봐야 돼요. 조정해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술 깨는데 얼마 걸려요? 15일. 그죠? 적어도 15일. 자, 적어도 15일 이상. 15일 이상 어떻게 시공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예, 사전에 게시를 합니다. 왜 게시하겠어요? 예, 정신 차리고 혹시 할말 있으면 하라고 할말 있으면 뭐라고 이의 신청하라고 게시기간이 15일 이상 주는 거예요 됐죠? 자, 15일 외울 수 있죠? 15일 십오일. 제가 지적법에서 날짜가 많은데요 그중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15일이에요 15일이 좀 뜬금없이 많이 남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15일은 좀 신경 쓰고 외워야 돼요 자, 하나를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들은 곁들여 따라서 외워지거든요 근데 15일이 기준이에요 지금 15일 자, 복구할 때며칠이요 15일 15일 이상이네 이상 술 깨는데 얼마 걸려? 15일 술 깨고 봐야지 술 깨고 술 깨고 불러니까 15일 이상 됐죠. 술한잔 했잖아 그럼 뭐술 깨고 보라고 15일 이상 그럼 20일, 30일 될수 있겠죠 그,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밑이요 예, 또는요 밑밑밑밑밑미실이란 말은 둘다 하라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소리예요 둘다 하라고 물도둘 중에 하나예요 밑이니까밑 밑이면 여기도 저기도 여기 밑 저기 둘다 하란 말이오. 예. 아니 술 깼으니까 뭘 볼지 모르잖아. 예. 이거 봐도 되고 저거 봐도 되고 다 하라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미시비. 예. 요 게시 기간 동안에 이 신청까지 다 받아 줬으면 이제 뭐할수 있다. 복구할 수 있어요. 복구했어. 복구하고 나면 이제 소유자가 알아볼래요. 야 사전에 게시하고 이거까지는 알았지만 복구 금방 끝났다는 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복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통지해 줍니다. 됐죠? 여기다가 15일 또는 7일 이렇게 쓰세요. 15일 또는 7일이라고 써요. 15일 또는 7일. 여기 끝에다가 15일 또는 7일. 자, 매니 복구 옆에다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쓰시고 15일 또는 7일이라고 추가로 쓰세요. 예, 15일 또는 7일. 이따가 15일 7일 보고 깜짝 놀랄 걸요? 이따 저녁에 한 5시쯤. 예. 이거 써는 거 보고 어, 이거 누가 썼어? 그러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보자고요. 예. 복구하고 나서 사후 통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사전 게시했죠. 그리고 사후에 통지도 한번 해줍니다. 통지 15일, 7일, 그죠 네. 네. 자, 복구 절차 이 정도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1번 보실 거예요. 21번. 자, 21번 틀린 것 찾기죠. 자, 1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지적금 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지체 없이 복구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종이에요 컴퓨터요? 종이에요. 어떻게 알아? 문제에 정보처리 시스템은 제외하고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빼고 종이만 얘기하니까 소관책이 맞는 거예요. 그렇 자, 두 번째 복구할 때 소유자 동그라미. 이번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하여야 한다. 맞아요? 하여야 한다. 맞아요? 자, 뭐랑 뭐랑 등기랑 판결이야 등기랑 판결로만 복구하여야 한다. 요거 지문에서 제가 많이 찍었는데 그대로 나와요.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3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 도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해당한다 3번도 맞죠 4번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조사된 점, 면적의 허용 범위를 초과, 초과 초과할 때 측량해요? 초과할 때 측량해야지 그렇죠 없거나 초과할 때 측량한다 그렇죠 5번 복구하려는 경우에 소유자한테 사전 통제요? 아니죠 복구하고 나서 사후 통제였죠 며칠? 15일 또는 7일 그랬죠. 예, 여기서는 사전에 신청하라고 통지한 규정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22번 넘어가 보세요. 22번. 자, 22번 넘어가 보세요. 자, 22번에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자, 지금 지적 공부 등본도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 여기다가 소관청이 증명이라고 쓰세요. 부동산 종합 증명서에 소관청이 증명, 소관청이 증명. 자, 지적소관청이 증명한 거예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예요, 건물이요둘 다예요. 네. 둘 다, 토지, 건물 다. 이거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소관청이 요거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안에는 지적 공부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토, 건, 가, 용, 권의, 토가 뭐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된다고 랬죠 수행 계획서 돼요? 안 되죠. 계획서는 안 되고요. 측량 결과도. 자, 증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 판결과 등기부 등본도 된다 그랬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2번은 4번입니다. 정답이 앞페이지에 있어 앞페이지에. 예. 자, 다음 토지 이동이 나오는데 그거 보기 전에 맨 앞으로 가시면 페이지 56페이지로 갈 겁니다. 56. 자, 56페이지로 자, 가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56페이지로 가 주세요.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표는 아까 봤었고요. 56페이지 맨 위에 3요소 있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지금 지적공부 쭉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칠판 보시면 수치지적의 특징 그랬어요. 자, 앞에 칠판 봅시다. 자, 우리 미술시간, 미술시간 도해지요 자, 수학시간. 수치적이죠. 자, 도해지적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렸으면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야기가 쉽다. 자, 요건 이야기가 어렵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정밀도는 높다 낮다 낮고, 자, 이건 정밀도가 높다 그랬죠. 자, 이건 비용이 싸다 비싸다 싸다 싸니까 전국적으로 지적도도 있고요, 또 임야도도 있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둘중 하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비용이 비싸니까, 자, 싼데 비싼데. 일부죠. 자, 일부죠. 비싼 동네에 있는 거죠. 자, 비싼 동네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임야도 지역은 그냥 시골이야. 저 시골 산들. 이고요. 자, 지적도 지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싼데 비싼데. 싼데 비싼데. 일반적으로 싼데는 그냥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는 지적도 가로 고 좌표. 이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럼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 이 동네는 뭐가 있는 거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적도 지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일반 지역과 비싼 지역이 있습니다. 자, 비싼 지역에는 뭐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일부 지역에는 지적도가 있어요? 임야도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적도, 자, 그 동네에도 뭐가 있다? 지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지역 지적도와 이 동네 지적도가 차이가 낮까, 안 낮까? 나겠죠. 자, 뭐가 차이 나냐. 여기 보시면 해당 지역의 지적도에는 뭐가 들어가요.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가 들어갑니다. 임야도에는 그런 게안 들어간다고요. 그죠? 지적도 지역에 비싼 동네만 들어간다고요. 제명 끝에 뭐라고 쓴다고요. 좌표라고 쓴다고 아까 봤었죠. 이거 네, 별표 5번 별표 치세요. 자, 별표 치시고 요 지적도 옆에다가 임야도 X라고 써요. 지적도 옆에다가 임야도 X. 임야도에는 거리가 안 들어갑니다. 자, 지적도에만. 그것도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고지역의 그 지적도에만 거리가 들어가고, 제면 끝에 좌표라고 기록합니다. 예. 그래서 5번에 별표 치세요. 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동네는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죠? 왜? 개발이 됐거든. 자, 그 동네 개발됐으니까 땅값이 비싼 동네다. 자, 그 동네에 비싼 동네 하는 측량 이름을 지적, 확정측량, 요거 내 못치세요. 지적 확정측량, 자 개발했으니까 그대로 확정해라. 지적 확정측량, 확정측량 됐으면 비싼 동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면적을 좌표로 계산을 해야 돼.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 자 좌표 면적 계산법이죠. 요거랑 반대로. 전자면적 측정기. 자,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해 지적, 도해 지적. 도해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고, 수치 지역. 자, 좌표로 계산하는 동네는 좌표면적 계산법이요. 서로 섞으면 틀리는 거예요. 섞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OX, X가 된 거예요. 자, 이 동네는 좌표면적 계산법, 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싹바꿔넣기도 합니다. 자, 그 동네는 최소 면적을 0.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합니다. 보통 일반 적은 그냥 1제곱미터로 쓰는데 이 동네는 정밀도가 10배 더 정밀하기 때문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쓰게 돼 있어요. 0.1까지. 자, 그 동네 도시개발 사업이 됐으면 소유자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특례로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건물에 걸리게 경계 설정하는 것도 봐주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요 5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동네 지적도에는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요두 가지. 됐습니다. 아까 도면을 봤으니까 그 정도 확인하시고 이제 56페이지 밑에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 그거 볼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자 (1번) (1번) 1번 지적도에는 그 동네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이니까 땅값이 비싼 동네죠 예 네. 그래서 (1번) 자 해당 지적도에는 자, 제명 앞에 끝에 끝에 끝에 자, 수치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어요 좌표라고 적어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자, 1번 답이고요 다음 2번에 보시면 지적도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3번 면적은 0.1까지 쓰는 거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자,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 맞죠. 요거 반대 뭐 있었죠? 전자, 면적, 측정, 기두개 반대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동네는 땅값이 비싸.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 자, 그 동네는 지역 확정 측량을 한 거죠. 축척 변경도 정밀도를 높이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만 틀린 겁니다. 1번만. 다음, 자, 57페이지에 보시면, 57페이지에 토지의 조사 등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기억, 니은, 자, 기억, 니은 묶으세요. 기억, 니 기억, 기역, 니은. 기억하고 니은을 묶으시고, 자, 앞에 보세요. 자, 기억, 니 묶었죠? 앞에 보세요. 자, 같아야 달라요. 등록해야 된다. 지적 공부에, 조사 증량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누가? 모든 토지 관리 토지 모든 토지 모든 토지 나왔으면 소관청에서 장관이겠어요 장관 자 장관이 모든 토지 한 필지 한 필지 쪽에서 자한 필지 소지지면경자 등을 조사 측량에서 등록해야 된다 자 맞아요 자 이거 맞아요 자 이거는 틀렸어요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소관청 아니고 관리 토지 아니에요 모든 토지를 장관이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죠? 그럼 장관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딱 써놨거든요. 그럼 장관이 자기가 할까? 구체적으로 시킬까? 시켜.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소관청한테.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자표. 요게 변하는 거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지목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잖아요. 자, 이럴 때 토지 이동은 땅주인이 신청합니다. 어, 내 토지 뭐 분할한다, 합병한다, 신청하면 최종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되는데 소유자 신청이 없어. 신청 없으면 어떻게한다 직권을, 직권, 직권을. 누가? 소관청이 직권을 합니다. 자, 다시 전국적으로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 나와요? 장관이고, 개별적으로 토지 이동 나오면 소관청이 결정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할수 있어요. 자, 직권으로 한다 그러면 다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소관청. 소관청이 직권을 하려면요. 막 하겠어요? 계획을 세우고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계획. 무슨 계획? 토지 이동이요, 이용이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조사연황 현황. 현황조사, 조사현황 연 네? 현황조사겠어요? 조사연황이있어요 현황조사,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그걸 누가 수립한다? 지적소관청이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리을, 미음, 비읍 세개 묶으세요 리을, 미음, 비읍 세개 묶으세요 리을, 미음, 비읍 세개 묶으세요 자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리을에 보시면, 소관청은, 자,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자, 뭐를?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결정한대요. 자, 무슨 계약? 무슨 계약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럼 얘네들은 왜 틀렸나 보세요? 자, 왜 틀렸나 보세요? 소관청은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자, 토지 이동 이용. 이동. 이용. 틀렸죠? 이거 예, 틀렸어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이용.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이거 틀렸어요. 그죠? 그럼 비웃 보세요. 자 소관청이 신청이 없어서 어, 토지 이동 맞아요?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할 때시도의사 예, 승인 받아요? 아니죠. 자시도의사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도의사 승인 받는 거세개 있었어요? 뭐 있었을까? 반출하고 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자, 오늘만 지금 네 번째 지금. 에그서 예, 승인, 반출하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요거 계획 수립 받을 때는 승인 받을 표가 없는 겁니다. 들었죠 그래서 요게 맞고 요렇게 요렇게 틀리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자, 넘어가셔서 지금, 자, 얼른 풀어보세요. 2번, 지금. 눈으로 확 읽으세요. 지금 바로 읽을 수 있어. 2번. 자, 2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에 뭐가 보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여기서 걸렸죠. 3번이고. 나머지는 방금 보신 내용이 그대로 다 써져 있습니다. 자, 요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에 4번 질문을 좀 보시면, 자,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지적소관청이 수립해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소관청이 수립합니다. 자, 소관청이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만약에 구청장이 우리구 전체 계획 수립해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 할까? 밑에 직원들이 뭐라 할까? 구청장이 우리구 전체 계획 좀 세워봐.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 요 다요? 그러겠지. 다요? 부담되냐? 그럼 조금씩 해봐. 그럼 어떻게 해? 읍면동별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원칙이 뭐라고요? 시군구 부득이하면 읍면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거 원래 누가 수립한다? 소관청. 소관청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별로 다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면 네. 됐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지번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토지 표시가 뭐였어요? 소지 지면 경좌 있었잖아요. 이때 좌표하고 소재는 따로 출제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얘네들은 계속 나와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이게 잘안 나왔어요, 최근에. 최근한 2, 3년간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뭐좀 기본적인 거나 뭐 아까 승인상 지번 변경 그런 정도 나오고 잘안 나오고요. 지목은 항상 두개 정도는 나와요. 그다음에 경계 좌표도 무조건 한두 개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 지금부터 요거 들어갈 거 지금. 네, 집어는 또안할 수는 없으니까 안나와도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집어는 자, 숫자로 붙이죠? 무슨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자, 1, 2, 3, 4 이런 걸 붙인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아닌 숫자도 있을까? 네? 이런 것도 숫자예요. 처음 들어요? 처음 봐요? 네. 이런 것도 숫자예요. 처음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는 안 붙이고 자, 뭘로? 아라비아 숫자로 친다 우리나라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붙인다 OX 옥스? 아니요 <웃음> 이런 게 있잖아 자, 한글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왜 산이 왜 붙어요? 자, 임야니까 그러면 안돼 임야 대장 등록지니까 임야라고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토지 대장에 임야가 있으면 산자 안 붙여요 임야 대장이니까 산 숫자 앞에 산자로 붙이 겁니다 죠. 이 붙일 때자 각각 개별적으로 집원을 어떻게 붙이냐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이 신규 등록하고 요자 비슷한 게 등록 전환이 있어요. 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 대장으로 옮겨오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신규 등록은 바다를 이렇게 해서 메꾼 거지. 메꿔서 토지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오면, 토지대장 측에서는 없던 게 생긴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없던 토지가 생겼어. 그러면 그 토지에 새로 집원을 부여해야 되는데, 동네에 맨끝 집원이 1, 2, 3, 4 집원이 있더래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옆에, 자, 1, 2, 3 집원이 있더래. 그러면 새로 생긴 거는요, 1, 2, 3에 1을 쓸까? 1, 2, 3, 5를 쓸까? 옆에는 1, 2, 3이 있고, 그 동네 맨끝 번지가 1, 2, 3. 좀 헷갈린다. 바꾸자. 바꾸자. 이거 바꿔볼게요. 맨 끝에가, 자, 7, 8, 9번지가 있대요. 그러면 7, 9, 0. 이것도 헷갈리네. 어떡하지? 3, 3 4, 5번지가 맨 끝에 붙어 있대래. 그러면 3, 4, 6을 써야 될까? 아니면 1, 2, 3이 있으니까 1, 2, 3에 1을 써야 될까? 자, 둘다 있어요. 둘다 있어요. 둘다 있는데, 자, 뭐가 원칙일 것 같아요? 뭐가 원칙이다? 자, 부번이 원칙이에요. 부번이 원칙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동네에 땅이 새로 생겼으면, 새로 생겼으면, 인접토지가 있을 때 인접지가 더 가까운 거예요. 인접지에 본번에 뭘 붙여라? 부번 붙여라.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이 있으면, 그 다음 본번으로 붙여라. 본번으로 붙이는 게 예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 3, 4, 5번지가 옆에 붙어더래 옆에 붙었으면 어차피 인접지니까 바로 본본으로 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최종지번이 최종지번이 어떻게 인접하고, 있대. 인접하고 있을 때, 인접하고 있을 예, 때, 그죠? 그 다음에 자 새로 생긴 토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일 때. 이세 가지예요 자 최종 집원이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자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여러 필지 나왔을 때요세 가지를 섞어서 자종 떨려 이렇게 합니다 자 본번을 때리면 종이 떨려요 자두 번을 때리면 종이 안 떨려요 자 본번을 때리면 종 떨려 자 교재 보시면 58페이지 보세요 자 58페이지에 자 여기 나와 있죠?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화 대상 토지가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맨 끝에 집원에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아예 인접지가 없거나 또 아니면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뭘 붙여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자 본번, 동그라미 본번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고, 자, 원칙은, 원칙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자, 예외적인 경우는 종떨려, 그러면 본번. 본번을 때리면 종떨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인접지에 부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기를 칠 겁니다. 등록 전환의 경우, 등록 전환의 경우, 여러 필지가 등록 전환된다면, 인접지에 부분을 붙여야 된다, OX. 스죠 여러 필지가 등록 전환된다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가져야 돼요. 이두 개를 섞어버리면, 눈으로 잘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볼, 보이는 순간, 아, 본번! 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요거는 원칙적으로 암소리 안 하면, 인접지에 부분이 원칙인 거예요. 됐죠? 신규 등록. 다음 좀만 더, 자 좀만 더. 요거랑 구별하실 게자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 자, 그 동네 도시개발사업을 했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땅값이 올랐지. 그러면 그 동네는 본번 쓸까, 부번 쓸까? 본번 씁니다, 본번 씁니다. 아? 원래 개발되기 전에 있었던 집원 중에 본번만 깔끔하게 골라 쓰게 돼 있어요. 이후 구체적인 방법이 더 있는데 지금 안 해도 돼. 자 개발사업은 본번이원칙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부번이 원칙이에요. 인접지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신규 등록은 부번 원칙. 개발 사업은 본번 원칙. 서로 반대, 반대. 예. 자, 요 방법이 좋다라고 해서 이거를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있을까? 도시 개발 사업과 비슷하게. 뭐 있어요? 자, 집원 변경. 지번 변경. 지번 변경. 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축척 변경. 예, 그다음에 예, 행정벽이 개편됐을 때지 죽, 행요세 가지는 도시개발처럼 뭘 붙인다? 본번 붙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뭔가 이거 보니까 뭔가 헷갈린게 있죠. 뭐랑 헷갈릴까? 아까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경우 있었죠? 자, 그 경우는 반지축 있어요. 지축은 양쪽에 다 걸려요. 지축 양쪽에 다 걸리고 반출은 여기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사업 본번 붙이는 방법을 똑같이 준용한 경우는 지축행위에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게두개 있고 나머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지번변경 축적변경, 행정구역개편이네 가지는 전부 다지번부여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중지번부여 방식이 다른 경우를 고르세요. 그래서 1번 도시개발사업, 2번 지번변경 3번 축척 변경. 4번 행정구역 개편. 5번 등록전환. 오늘은 맞추죠. 오늘 은 맞추는데 그죠? 다음 주에 내면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같은 거다. 그죠?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58페이지 미음에다 써 놨습니다. 58페이지 미음에다 써 놨어요. 자, 맨 밑에 미음 보이시죠? 자, 미음에 지번을 변경할 때지또 축척 변경할 때축또 행정구역 개편됐을 때행 얘네들은 뭐를 준용한다고요 도시 개발 사업 방식 요동네는는 원칙적으로 뭘 쓴다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원래 본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요 만약에 축척변경인데 인접지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장난칠 겁니다. 자, 지축행은 도시개발과 같이 본번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할하고 합병만 잠깐 하고 이제 좀쉴 건데요. 자, 분할은 진짜 쉬워 분할. 자, 분할은, 자, 토지가 10번지야. 자, 10번지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누가 또 쉽다시래. 자, 북서쪽에다가 원래 집번을 하나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을 붙입니다. 자, 10번지와 10에 1번지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또 쪼갰어. 뭐 어떻게 할까? 위에는 10에 1번지고 밑에는 10에 2번지고.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길 쪼갰어. 뭐 어떻게 해요? 10번지와 10에 3번지. 자, 여길 쪼갰어요. 어떻게 해요? 10에 2번지와 10에 4번지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쉽죠? 자, 분할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10번지를 쪼갰어요 하나는 10번지 또 하나는 10의 1번지 그렇죠? 10의 1번지를 쪼갰어요 10의 1번지와 10의 2번지 자 여기서 요걸 쪼갰어요 10번지와 10의 3번지 자 여기서 요게 쪼갰어요 10의 2번지와 10의 3번지 어, 10의 4번지 여기 3이 있으니까 예. 못 봤어요 예. 집에 회 4번지. 이거를 말로 뭐라 그럴까? 자,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종전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요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장나십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항상 새로운 본번으로 부여한다. OX죠. OX, 부번이 들어갈 수가 있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그럼 이제 합칩니다. 통으로 합쳤으면 몇 번지? 10번지지 뭐 10번지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섞일 수가 있죠? 섞여 예를 들어서 9의 1번지 10번지 11번지 12번지 자 얘네가 섞여서 한 필지가 되면 몇 번지? 요거는 합병이 합병 합병 몇 번지? 10번지예요 자요거 쓰고 싶은데 뭐가 달렸어요? 9번 달렸잖아요. 요럴 때는 본번으로 된 지번 중에 제일 빠른 거 선순위 지번으로 가준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자, 지문 다시 볼까요? 58페이지. 58페이지 니은 보세요, 니. 니은. 니은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하고. 자, 나머지 필지 집원은 본번의 최종 두번에 다음 순번에 두 번으로. 최종 두번 다음 순번의 두 번.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자, 소관청은 등록된 지적공부에 자 지번을 변경 밑줄. 자, 여기 지번을 변경. 자, 지번을 변경. 디귿의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이 대신에 승인 받아야죠. 승인은 누가 해 하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장관이승인하는건없다 그랬잖아요. 어, 저 이게 틀린 겁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승인 받는 거시도지사에 승인 받는 거몇개 있어요? 네. 세개 있죠. 뭐 있어요? 반출, 네. 또 네. 지번 변경 하나 더. 네. 축척 변경. 거기까지예요. 자, 이 승인 승인. 자, 이 틀렸고. 자, 그다음에 리을 보시죠 자, 요거는 최근에 출제가 안 됐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하나 껴넣었어요, 지금.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 자, 전자의 동그라 전. 준공되기 전에. 자, 전에.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요럴 때는 집원별 조서 X 치세요. 집원별 조서. 요거 X 치시고요. 집원별 조서. 사업 계획도. 자, 사업 계획도라고 고쳐 쓰세요.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 계획도. 앞으로 이렇게할 거다.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도시개발 방식으로 자 지번을 부여합니다. 도시개발 방식은 본번이 원칙이에 부번이 원칙이에요? 본번. 자, 본번에 따라서 제가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자 지번별 조서가 틀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옆에 59페이지에 3번, 4번. 자두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